잠반보 카트! 됐죠? 나이스! 자! 우리 들 죽을 것 같으면? 굶기 있어서? 버티게 해주고! 그렇지! 나이스! 완벽했다! 류! 죽어! 죽어! 아 진짜 이것이 탱커지?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암살하러 들어오는 아주 못대 먹은 포켓몬들을 철저하게 막아줄 수 있는 잠반복입니다 이 잠번 보로 사용할 스킬은 해비 범버와 블록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닌 물건은 도움 베리어, 기아의 머리띠, 에어스비 스킬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 스피드업, 탈출 버튼, 두나 스모크, 골 가속 장치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가기 위해서 화이트 3레벨, 블루 2레벨, 퍼플 1레벨 총세 가지 세트 효과 들고 갈 거고요. 자이 노란 거는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돔벌이 하나 있죠. 군볼은 공격력 감소와 이동속도 증가 버프를 해주는 그런 메달인데 이거 다른 걸 넣는다고 해도 이 메달 세가지의 효과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속도 디버프가 걸린 걸 없애기 위해서 군볼 메달을 하나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팀들을 잡으러 들어오는 그런 암살자들 극악무도한 밸런스형 포켓몬들을 아주 철저하게차단 해줄 수 있는 우리 잔반보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맛있죠? 댓글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 됐어, 됐어. 아마 제딱지가 우리를 방해할 걸? 이거 근데 못 잡으면 진짜, 어? 그 죄인입니다, 이거. 팍! 찌개! 나이스! 할거 다했음. 자, 우리 팀이 먹었나? 아, 못 먹었어? 괜찮아? 일단 이렇게 오는 걸 방해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나이제는 어쨌든 몸통 박치기로 어떻게 방해만 해주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골 들어갑니다 헤비범버 찍고요 제가 먹고요 뭐 아,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공먹고 골 넣고 점프 이렇게 해서 방해해주고 도망갑니다 네, 아주 좋았죠? 나쁘지 않았죠? 야 살렸다! 하 <웃음> 아, 고마워 아유 너무 맛있고 독뿌려 독뿌려 독뿌려 독뿌려 자 헤비범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굉장히 아프지 않아 진짜 어 앱솔 앱솔 왔다 앱솔 분명히 쭉 들어올거거든? 끊어주고 어잠깐 어. 아앗 저반부가 혼자서 뭘할 수는 없는 애라서 솔직하게 어떻게 제가 뭔가 더 이상 질질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이제 저원딜러들보다잘 크질 않았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거를 지금 와줘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 지금 어나 이제 <웃음> 아또 뺏겼어 또 뺏겼어 도대체 이상의 것이 하는 일이 뭐야 아 괜찮아 어 이기면 돼? 어 궁극적으로 이기면 돼? 어 나이스 어, <웃음> 궁극적으로 이기면 돼요 그죠? 그렇겠죠? 자 가드 가드 <웃음> 살려줘 <웃음> 너무 정면으로 했어 밀거안 <웃음> 맞습니까 휴먼 밀거안 맞고 뭐 하십니까 휴먼 아 휴먼이 아니지 쥐시 행중지 아네 어, 전형적인 탱커 야도란 장방보 이런 포켓몬들 할 경우에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무구도 못할 그런 상황이 와버리면 진짜 컨트롤러를 손에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탱커의 숙명이에요 나이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어 선생님 정말 이게 이렇게 도 되는 건가요? 어디가? 어딜 디 가? 어 도망가? 이 자식? 어? 글로 도망가고 딱 보이죠? 이쪽으로 가고 보이죠? 위쪽으로 가죠? 끝까지 견제?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놀람> 나이스! <웃음> 어? 결국에는 이상한곳이 막판을 해냈어 <웃음> 이거 온다고 굳이 나한테 타, 타격이 올건 하나도 없는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디안아! 그걸, 너가 왜 그걸 몸으로 들이받아? 와, 침, 침메탄가 저는 아군, 이, 가디안하고 이런 애들만 지키면 되고, 아군이 죽음에 처하지 않게끔만 하면 돼. 나 이제, 내 역할이, 내 역할이, 탱커의 역할이래. 아, 진짜 탱커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방해! 자 핫삼치킨 망했다! 나이스! 내가 할수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 진짜 아 리자몽 나이스 뒤에서 해주고 다 해주고 있어요 어 아, 너무 힘들어 자 도망갑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아, 괜찮았어 괜찮아어 충분히 나쁘지 않았어 자 막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 해야 됩니다 진짜 탱커는 아는 사람들끼리랑 할 때만 좋은 것 같아 혼자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 이렇게 막아주고 아못 빠졌네 나이스! 궁극이 뺐어 어 이거 나쁘지 않지 아니 어차피 저꼬리이라도 놓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리잠봉만 믿고 우리 진영 지키자 좋은 괜찮았다 괜찮았다 나이스 야 밀쳐 다 밀쳐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렇지 나이스 와 대박이었어 우리 팀 뭐야 너무 잘하는 골자 바로 올라갑시다 좋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 잠만 우리... 보던 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 잠만 보 카트 됐죠 나이스 자 우리 팀 죽같으면 궁극기 써서 버티게 해주고 그렇지 나이스 완벽했다. 윽! 진거! 진거! 아우 진짜 이것이 탱커지 아 좋았어. 야,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다. 또 이게 레지에르키가 있어도 잔만 보고 할 역할이 있지. 밀쳐줍니다. 이게 아 어... 레지에르키도 이게 딜이 생각보다 엄청 세거든요. 이걸로 딜 넣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방금처럼 자자 자 밀어 아 뭔가 도 뭔가 도 뭔가 도 뭔가 위쪽이 지금 집중돼 있지? 그럼 저도 토끼를 면 아주 완벽한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좋은. 아 순간 판단이 너무 좋았다 진짜 대박이었다. <웃음> 야거지 <고르지! 웃음> 이거 먹고 <웃음> 먹고도 뭔가 먹고도 뭔가 먹고도 뭔가 어 아, 좋차운다. 저 돼지 자식 좋차운다. <웃음> <쫓아온다. 웃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잠만 그보 커트하면 저쪽에 탱크 없어져요. 나 이제 6까지와 리자몽 너무 잘하는데. 자, 막았습니다. 야, 이렇게, 루카리오의 그룹 펀치가 쓸모가 없게 말들어버리는 이, 너무나 좋은 잔반보의 방벽이다. 어, 피카츄 안녕? 넌못 지나가. 와봐. 한번 지나가 보시지. <웃음> 어우 넌멋 지나가 이자시이 어딜 까으러안 되지 나이스 잠만보가 있으면 들어오는 순간 방벽에 맞춰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잠만보가 현재 쓰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단 우리 팀을 못하면 극한의 고통이 오는 건플러습니다자 전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킬 13 어시고요 야 그냥 딱 전형적으로 탱커의 역할을 딱딱딱 해줬다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 플레이해본 잠만보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요즘에 조루아크라던가 팬텀이라던가 마릴리도 있고 이상할 꽃도 있고 정말 많은 애들이 대거고 들어오고 있어서 달코킹 뭐지 않아? 밸런스는 물고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우리 팀들이 하나하나 잘리지 않게끔 막아 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포켓몬들이 많지 않아요. 잔 잠만보가 요즘 상황에서 굉장히 괜찮은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큰 단점은 쫄랭에서의 잠만보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못 해요. 사실 차라리 쫄랭 을하실 거라면 다른 탱커 포켓몬을 사는걸더 추천드리고요. 팀랭에서만큼은 잠만보가 방벽으로 들어오는 포켓몬들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그 벽에 치면서 넉백 그리고 스턴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군들을 살리기가 너무 좋은 탱커고 헤비본보를 쓰고 탈출 버튼을 쓰면서 헤비본보의 거리를 압도적으로 눌려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니까지 갖추고 계신다면 정말 적 상대팀 입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포켓몬이니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